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2세기 홈쇼핑의 쇼호스트, 비트, 맥코인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저번에 판매했던 취업권과 면접권이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어, 단시간 내에 이렇게 완판되기 쉽지 않은데 완판이 되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취업도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부자로 저희가 만들어드리려고 오늘 로또 번호 6개를 6개. 네. 알려드리는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단 5분에게만 판매가 되니까요. 여러분 전화 빨리 주셔야 되시고요.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은요. 여러분들 단돈 20억 9,999만 원이에요. 와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 아, 저는, 저는 로또 번호 6개 네. 알려드리는데 가격이 21억도 안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30억 정도 수령을 할 수가 있는데 와이 정도 확률에 이 정도 금액은 여러분, 어디에서도 아, 찾아볼 수 없는. 네, 타석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상품도 오늘 특별히 또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로또 1등 당첨되시면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네. 아, 내 로또를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저또 그렇죠? 가족들이 나를 네. 뭔가. 심하게 시작하면서 뭘 훔쳐가지 않을까 그리고 가다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도심쳐서 아, 맞아요 할까?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이 네. 많이 되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 9시까지 농협 본사로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이부진 픽업 차량을 준비해뒀습니다 와 이렇게 파격적인 구성 다시 만나긴 힘든데요 맞아요 아, 저희도 네. 여러분들 살펴드릴 거예요. 로또 당첨 수령까지. 지금 이제 화면에 6개가 나오고 있는데 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없게 일단 모자이크가 된점 아, 네, 양해드리고요. 아, 정말 아, 궁금하네요. 저 번호가. 저 아, 근데 저희가 볼수 없게끔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저희도 네. 이제 볼 수가 없다는 점 아, 그렇다면 죠 네. 그렇 여러분들 의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로또 번호 6개 추출을 과연 어떻게 했는지 아, 저희는요. 네네. 저희만의 30년 전통의 특별 로또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로또 번호 6개를 추출했습니다 아, 지금 바로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실 건데요 한번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모의 로또 1의 추첨을 맡게 된 비트라고 합니다 오늘은 배우 박서진 씨를 황금손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이럴 거면 로또 시작 달어첫 번째 당첨볼 25번입니다 두 번째 당첨볼 23번입니다 세 번째 당첨볼 19번입니다 네 번째 당첨볼 12번입니다 다섯 번째 당첨볼 28번입니다 여섯 번째 당첨볼 21번입니다 마지막 2등 보너스 볼 40번입니다 야! 다 잡았어? 1500만 번대 모의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전하씨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15번, 14번, 44번, 7번 32번, 8번, 7번 잡았어? 선생님 근데 이렇게 하면 당첨 돼요? 야! 가만히 있어봐! 보세요? 어! 난데너그 로또 방송 PD로 일한다고 했지? 야, 그 조작 중.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아, 네. 네, 오늘도 영상 뒷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로또 번호 여섯 개 이렇게 추출을 했는데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평상시에 우리 코인 씨 같은 경우에는 로또를 어떻게 사세요? 저는요, 그동네에 소문난 명당에 찾아가 가지고 로또를 사는 편인데 왠지 모르게 거에 가면 당첨될 것 같아. 근데 줄이 너무 길어. 줄이 너무 길어 그그 네.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 타러 간 것도 아니고. 맞아 줄이 길어요 그렇죠. 아, 네. 겨울에 더 추추워갖고 막 서로 막 장갑 끼고 막 학비 아, 들고 막서 있는. 진짜 광경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그럼 그렇죠. 뒤에서 아줌마들가또 말릴 거아 너무 싫어. 어디서? 네. 맨날 맨날 그래요. 어디서 왔냐? 알아어요 그럼 뭐 이제 막 상계동 가면은 어디서 네. 왔냐고 물어보면 막 밑에 어디? 전라남도 해남에서 왔다거요뭐뭐 눈도 음. <웃음> <노트> 살라고. <웃음>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볼수 네. 있고요. 코이시면 그럼 어떻게 사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는 방법은 이렇게 저 명당에서 사진 않고요. 네. 저도 이제 꿈을 꿨을, 꿨을 때 주로 들어가니 사는 편이에요. 아, 해몽 이런 거. 아 어, 그쵸. 그렇죠. 도 조상님이나 네. 돼지꿈 돼지 컸을 때 많이 사거든요. 음... 저도 옛날에 진짜 1등 너무 되고 싶어고 네. 조상님 한 분이라도 더 뵈려고 평소에 8시간 자다가 요즘에 12시간 잤어요. 아, 그래서 회식 때 참여 안 하시군요. 죄송해요. 네. <웃음> 너무 TMI였는데요. 그렇죠? <그쵸? 웃음> 지금 보시면은 오상이지금 아 벌써 하나밖에 남았네. 안 남았네요. 안 남았네요. 그렇죠. 아 어, 저희가 한번더 구성이랑 가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로또 번호 여섯 개를 알려드리고요. 자, 가격은 20억 9,999만 음. 원에 모실 거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네. 사은품으로 저희가 픽업 차량 리무진 픽업 차량도 네네. 같이 제공 한다는점 네, 기억해 주시고요. 어. 진짜 제가 로또를 사다 보면 되게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음. 예전에 로또 3등이나 이런 당첨된 확률은 그도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당첨된 분들이 어막 속상해하고 내가 1등 못했다고 네. 진짜 하나나 아니면 두개더 맞았으면 로또 당첨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평소에는 뭐 10장, 20장 사던 네. 거를 막 갑자기 막 100장, 200장, 1000장 사고그래요 네. 저, 정말 진짜 제가 속이 답답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로또는요. 독립 사건이에요. 아. 이전의 사건이 다음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다 말이군요. 맞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막 혹해가지고 막 구매를 해. 어. 결국에는 또이 또이야. 네. 또이 또이야. 또이 또이야, 그쵸,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진짜 네. 판매하는 상품 딱 오늘 하루만 구매하시면요, 이제 로또일 등 여러분들에게 바로 안겨드립니다. 아, 네, 벌써 이제 저희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어, 벌써 완판이 됐나요? 네, 완판이 됐습니다. 역 아, 아, 네, 역시. 여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고요. 저는. 네, 쇼스트 코인이었습니다. 네, 저는 비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